어, 정의감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한문은 싫어요. <웃음> 포기했어, 그냥 <웃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빈입니다. 메탈 맛집 김현승입니다. <웃음> 포기했어, 그냥 이번 생 글렀어, 그냥 <웃음> 에이, 에이. 메탈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부이는안 해! 부이는 <웃음> 내가 안 하는데! 야 저희가 흔히 이제 뭐 리뷰나 이런 걸할때 혹은 뭐 음향에 관해서 얘기를 할때 네. 많이 쓰이는 용어들 같은 것들을 하나씩 네. 지금 제가 지난주부터 네. 짚어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코너 이름을 하나 정했어요. 네. 어? 음향이 알고 싶다. <웃음> 뭐야 그게! <웃음> 너무 <웃음> 노말하잖아! 추천하실 만한 거 있나요? 코너 제목은 그럼 다음주까지 생각해보시고요 와 네. 아, 숙제요? <웃음> 네. 어,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댓글 달아주세요 오늘 저희가 짚어볼 단어는 네. 바로 정의감입니다 이게 뭐야? 정의감 아 한문이 더 어려운 것 같아 아니. 정의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럼 대답이 오나요? 아 그런가? <웃음> 어, 정의감 같은 경우는 음. 정의감 아니에요? 아 그렇죠. 저스티스 어, 아닙니다. 아 어, 아닙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정확한 위치에 음. 소리들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가? 아 어디에 있느냐? 그렇죠. 음. 가운데에 있어야 될 음. 것들이 가운데 정확히 있느냐? 음, 음, 음. 양쪽에 자리잡아야 될 것들이 음, 음. 정확하게 이제 양쪽에 음. 자리잡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의감이라고 하죠. 음. 사실 다른 것보다 제일 큰 문제는 음. 가운데 있어야 될 소리들이 가운데에 잘 없을 때 음. 예를 들면 보통 저희가 가운데에서 음. 소리가 나는 악기들은 음. 킥, 음. 스네어, 음. 보컬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베이스도 있죠? 그렇죠 베이스도 네. 있고 네. 일반적으로 가운데에서 음. 소리가 나게 되는데 음. 예를 들면 뭐 스네어가 이쪽으로 쏠려 있다거나 음. 네. 킥이 이쪽에서 나오고 있다거나 원래 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의도해서 그런 거면 음. 상관은 없는데 음. 거기서 나와야 될 것들이 쏠려서 음.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음. 그렇죠 아닌 네. 거죠 아닌 거죠 그건 되게 큰 문제죠 네 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런 문제들이 언제 생기는가 음, 음. 그 다음에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이어폰 같은 경우는 음, 음. 정의감이 안 좋다라고 하면 음. 이 저음이 세거나 음. 에라의 밸런스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답이 없죠. <웃음> 버려야지! 뭐 어떡할거야 주변에 이어폰 잘 모르시는 <웃음> 분들한테 이렇게 <웃음> <이제> 중고나라에 빠려잖아 <웃음> <빨간다. 웃음> 네, 중고나라에 올리시면 요거 먹을수 있어요 아, 그렇죠. 네. 네. 어쨌든 이어폰에서 사실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답은 없어요 그냥 이어폰 음, 자체의 음, 잘못이기 때문에 음, 음. 근데 딱 하나 음. 확인해 보셔야 될 거는 음. 이어폰을 정말 정확하게 잘 꽂았는지 아그콩네 그게 정확하게. 엄청 크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뭐 폼팁이나 이런 걸 음. 써서 음. 이어폰이 귀에 쏙 들어가게 되는 상황에서도 정의감이 안 잡힌다 음. 그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음.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음. 어잘 정확하게 들어갔고 음. 모든 기계에서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음. 뭐 쏠려서 들린다 음. 그러면 그 이어폰은 바로 방출 음. 그리고 이어폰이 아니라 스피커의 경우, 음음. 스피커는 정의감이 안 좋은 환경에서 스피커가 재생되는 경우가 음음. 생각보다도 굉장히 많아요 음음. 왜냐면 스피커라는 거는 놓고 나서 이 공간을 울려서 음음. 전달되는 소리들의 정보량들이 또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룸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스피커를 어느 위치에 놓여져 있는가에 따라서도 엄청 많이 바뀝니다 음음. 사실 저희가 그걸 이제 센트레이 슈라고 해서 음, 음. 스피커를 보통 방의 완전 정 가운데에서 음, 음, 살짝만 비껴가게 음. 보통 설치를 하잖아요 음. 정확하게 정 가운데 위치에 있어도 그 위상이라던가 이런 데 네.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음, 음. 완전 정 가운데에서 살짝만 틀어서 놓는 게 일단 일반적으로 이상적인 스피커 음. 위치거든요. 음. 근데 보통 그렇게 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죠 이 정의감이 안 좋게 되면 스피커에서는 특히나 음.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되면서 음. 스테레오 이미지들이 되게 안 좋아져요 음, 그래서 어, 저희가 흔히 스테레오로 만들어져 있는 음. 효과들 특히 음. 공간계라던가 음. 스테이지감을 연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음. 것들은 음. 음. 정의감이 안 좋은 순간 같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음. 맞죠. 네, 그래서 저희가 스피커를 놓을 때 정의감을 계산해서 정확한 위치에 놓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전에 있던 스튜디오에서도 음. 그 공간 자체가 왼쪽과 음. 오른쪽이 너무 다르게 생겼어요 음. 왼쪽은 바로 그러면 밸런스 깨질 텐데 완전히 깨졌죠 네. 왼쪽은 바로 음. 벽인데 음. 오른쪽은 굉장히 텅 비어있는 탕비실 같은 어, 공간이 있는거예요 아. 그러니까 스피커를 놨는데 계속 킥과 스네어 모든 모노 악기들이 음. 이렇게 쏠려서 들리는거죠 음. 그렇게 되면 리버브 딜레이 공간 계열들 음. 이런것들이 음. 다 제가 듣던 것보다 뭐 많이 걸리거나 음. 적게 걸리거나 굉장히 위험한 믹스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또 정의감이라는 걸또 느껴볼 수 있는게 영화관을 가면 그렇습니다 아, 그렇죠. 만약에 왼쪽에서 사람이 총을 땅쏴왜 그런거 느껴보신 적없잖아요 음. 총알이 관통하듯이 오른쪽으로 아. 날아가는거 그거 원래 믹스했을 때 놨던 그 위치대로 정확하게 플레이가 돼야 그 느낌이 오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예. 핵이들날아갈 때요 아 그쵸 막 두두고 날아가면은 네. 예. 그게 위치가 정확하게 음, 음, 잡혀야지 음, 음. 그런 효과들이 정확하게 네. 나게 됩니다 네. 이 정의감을 그러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음.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뭘 준비하셨대요? <웃음> <웃음> 나는 준비한 거 없네? 제가, 제가 준비했어요 네. <웃음> 아,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했어요 네. 저희가 준비한 샘플들은 네. 지금 정확하게 가운데서 소리가 음. 나는 것들이에요. 음. 왜냐하면 작업 자체를 가운데서만 소리가 나게 지금 일부러 음. 만든 것들이거든요. 음. 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고 오시죠. 자, 지금 정확하게 가운데서 나오고 있는 거 소리 지금 들리시나요? 지금 이 소리가 이어폰이던 스피커든 정확하게 가운데가 아니라 약간 쏠려서 들린다거나 하면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AS 체크. 하셔야 돼요 네 체크하셔야 돼요 음. 다른 공간에서 뭐 샘플이 준비가 안돼 있을 때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보통 가운데서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체크할 수 있는 레퍼런스 음원을 한번 들려 드릴게요 네 방금 들으신 곡은 코넬리우스의 If You Are Here 이라는 곡입니다 지금 나오는 이 인트로 부분들이 정확하게 가운데서 들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작업을 많이 하고 네. 또 이렇게 튜닝 같은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레퍼런스들을 어느 정도 듣기만 해도 이게 뭐 정확한 위치에서 나고 있는 건지 소리들이 어, 뭐가 문제가 있진 않은지 음, 없는지 음, 음, 확인을 음, 할수 음, 있는데 음,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확인하실 수 있게 저희가 레퍼런스를 한번 들려 드릴게요 먼저 한번 들어보고 오시죠 자 지금 들려드린 샘플은 정확히 왼쪽부터 정확히 오른쪽 끝까지 쭉 이동하는 샘플입니다 이게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확하게 이동하는 경로가 들리셔야 정상인 상황입니다 뭐 안들리면 어떻게 되는거죠? 버리든지 <웃음> <웃음> 술을 줄이든지 <웃음> 네. 귀를 튜닝하든지 아, 예. 음악으로도 한번 비교해볼까요? 예? 네 좋네요 저희가 마이클 잭슨의 오, 아 잭슨님 그렇죠? 그쵸 <웃음> 우리 마영마영의 <웃음> 블랙홀 화이트라는 음원을 준비했습니다 역시 저작권 문제로 저희가 딱 4초간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4초씩 편집을 해서 들려드렸는데 처음에는 기타 소리가 가운데서 들리고 두 번째에서는 기타 소리가 오른쪽에서 들려야 정상입니다 들리시나요? 정의감이라는 건 뭐냐면 L, R이 있어요 이 안에 모든 소리들이 다 지금 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위치하느냐 제 위치에 있느냐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예 간단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공부할 때 네네. 한문으로 안 배워서 네네. 사실 이런 말이 너무 어려워요 위상, 뭐 아, 정의감 네네. 이런 말이 더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어, 그럼 어떤 언어로 배우셨어요? 저요? 불어? 요 아, 아, 저는, 저는 영어로 어? 이걸 배웠거든요 아, 영어로? 아, 예. 그래가지고 어. 사실 영어로 얘기하면 영어라는 게 되게 네. 단순한 언어거든요 아. 어렵게 많이 못해요 그래서 되게 쉽게 얘기하는데 이게 한문이 붙으면 제가 까망눈입니다 한문 그래서 <웃음> 한문이 너무 어려워요 아, 그럼 이게 <웃음> 네. 한문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네. 형님한테 한문이 어려웠던 거네요 그냥 한문은 싫어요 <웃음> 그럼 정의감을 음, 음.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의감이라는 다른 이렇게 특정한 언어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단어가 뭐야 그러면? <웃음> 저번에 페이지에 이어서 오늘은 정의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었고요 어, 여러분들 이제 댓글 주신 것들 저희가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최대한 알기 쉽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정기적인 코너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공짜로 공부하고 원래 돈 받고... 아니, 구글링 하셔도 되는데 아아 예. 아, 그렇군요 <웃음> 굳이 저희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엔지니어 이수비였습니다 고정 메탈 맛집 김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여기서 네.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네. 우리가 술집에 갔어요 네 음악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여기에서 정의감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어술 한잔 먹으면 다 다르게 들리는 거 아니에요? <웃음> 그냥 소리지마 모노죠 모노 네. 모노가 <웃음> 많은 거네 그렇죠 음.